Amen. <laughs> 동지야 자시자시이니야 니자, 니시 니자, 니시얘자벽자 필요없어 너자 니자, 니자, 니 엣지야 뭐... 엣지야... 자! 엣지야 너또 와... 너또 와... 엣지야 이렇게 어우나. 너무 아, 벌한 다녀야 돼. 아 몰라. 야, 아니야. 아, 지금 이제 어 어떻게 될? 됐죠 자. 자. 아무 어, 생각 없어 <웃음> 자, 한번 더. 진짜, 진짜진짜아빠 여기 땀 자주 흐른다? 딱 자주 흘려 애지 충치 간식 먹자 아죄송 간식 간식 간식 간식 가 도시 응? 다시 먹자. 거의 쏟아. 레지가 남았네. 민지야준야 응. 어디 간다? 애집안 간다. 지야 어디 간다? 아빠 어디 간다? 아빠 어디 간다? 어디 간다지 산책, 산책 진주야. 가자 진주야. 하지 i <목소리> <주, 주, 목소리> <아이치. 목소리>